그랬구나 헐 진짜 대박이다 리액션 고맙긴 한데 사실 너 별로 재미없지? 들켰네, 들켰네. 희식 와얘 웃는 거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들켰네